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목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공 맞을 때 타감도 좋고 공도 묵직하게 잘 맞아 나가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특히나 아이언은 좀 덜하지만 드라이버의 경우 조금 심하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슬라이스가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은 아웃사이드 인 궤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스윙 궤도를 살펴보면 또 아웃사이드 인도 아니에요. 자 그럼 뭘까요? 바로 페이스 앵글이 열리는 거겠죠. 내가 아무리 인사이드 아웃으로 스, 클럽 패스를 잘 가지고 오더라도 혹은 인투인으로 클럽을 잘 끌고 지나가더라도 공이 맞는 순간에 페이스가 열려 있게 되면 은 공은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공을 하나 미리 쳐놨는데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으로 스윙이 잘 끌고 오든 혹은 인투인으로잘 가든 페이스가 열려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은 우측으로 출발해서 우측으로 휘는 스핀을 가져가게 돼요. 자 근데 나는 분명히 릴리스를 다 했어요. 릴리스를 다 했는데도 공이 오른쪽으로 가요. 치고 나서의 모양을 보면 분명 히 이렇게 다 뒤집어져 있어. 이러면 은 양팔이 지금 완전히 교차돼서 몸을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의 릴리스면은 후기나야 정상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공이 슬라이스가 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릴리스를 잘못해서예요. 자, 그럼 어떤 게 잘못된 릴리스냐? 어떤 게 잘하고 있는 릴리스냐? 릴리스라는 거는 결국은 이 클럽을 보내준다라는 의미예요. 이 클럽을 이렇게 보내준다. 클럽을 보내줄 때 가장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스쿠핑이라고 부르죠. 손 등으로 젖히는 거. 여기서 내가 클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몸으로 이렇게 쭉 돌아요. 자, 이거는 바디 릴리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클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몸에 상 하체를 같이 회전시켜 줌으로 인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게 만들어줘요. 이건 하나의 릴리스 방법이에요. 자, 혹은 내가 여기서 이 팔을 뒤집듯이 보내줘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가 돌아가면서 닫히게 되죠. 이거는 암 로테이션, 암릴리스라고 불러요 팔을 이용해서 클럽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못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손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지금 보시면은 손은 돌아가 있어요 근데 페이스는 열려있어요 이 페이스를 보면은 여기서 손은 돌아가는 모양을 나오는데 페이스는 아까처럼 충분히 다치질 않아요 이게 바로 스쿠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쿠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 그냥 팔이 회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걸 하게 되면 은 이게 릴리스가 된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위에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손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팔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손목을 까딱까딱 하면 은 얘는 절대 돌아간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릴리스를 안 하고 수피, 스쿠핑을 했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앞쪽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꺾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이 약간 돌아가 보여요 근데 실제로 돌지 않았거든요 그럼 페이스도 이 상태에서 그렇게 꺾, 그냥 이렇게 꺾이기만 했다라는 뜻이지, 돌아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치니까, 볼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릴리스를 하는 걸다 했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가요. 특히나 이거는, 아이언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클럽이 로프트가 충분히 누워있기 때문에, 백스핀이 발생을 해요. 백스핀과 사이드 스핀은 서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백스핀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이드 스핀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쿠핑을 하더라도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적어요. 근데 아이언은 그럭저럭 괜찮게 가는데 드라이버가 특히나 심하신 분들은 거의 100%라고 볼수 있어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로프트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백스핀 자체가 적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이드 스핀은 더 쉽게 걸린다는 뜻이죠. 내가 아무리 백스윙을 잘 가고 아무리 클럽을 잘 지나가더라도 여기서 팔을 이용해서 혹은 몸을 이용해서 클럽을 이렇게 닫아주는 팔을 이용해서 클럽을 이렇게 닫아주는 동작이 아니라 손목으로 이렇게 젖혀서 이 손으로 릴리스를 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은 분명히 다 돌린 느낌이 나는데 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요. 요번 거는 조금 심하게 가기는 했네요. 이 정도까지 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바디릴리스와 암 릴리스는 무엇이냐? 라는 것은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밝힌 바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몸을 잡아놓고 이 팔이 뒤집어지게 손을 돌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팔뚝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돌려준다는 라 느낌이 바로 암 릴리스, 암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양팔은 그냥 클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와 하체, 몸을 이용해서 몸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더 지나가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게 만드는 이런 바디 릴리스 손이 아니라 팔과 몸을 이용한 릴리스 방법은 볼을 똑바로 가게 만들어줘요. 혹은 약간의 드로우가 걸리게도 충분히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는 스트레이트로 갔지만요. 이렇게 내가 분명히 클럽을 돌린다고 다 돌렸는데도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 특히나 아이언은 공이 높게 뜨기만 하고 똑바로는 가지만 거리가 안 나고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공이 우측으로 밀리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이 릴리스를 잘하고 있나? 내가 과연 몸이나 팔이 아닌 손목으로 릴리스를 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릴리스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라 조금 더 쉽게 슬라이스를 잡으면서 더 추가적인 비거리를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왜 슬라이스를 났나, 내가 클럽은 잘 움직이는데 왜 공이 우측으로 가나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